카메라 못 보겠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몇죠 아 지금 안 늦은 척하고 카메라부터 들리지 말라고 왜 <웃음> 이렇게 늦었어? 집이 너무 외진 곳에 있어요. <웃음> 무슨 소리야 그게 피디님인데 한 시간 지각했대요. 뭐야? 뭘 보내는 거야? 아이 <웃음> 스킵할게요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리플에 나갈 건데 목탁 소리 보내면 제가 좀 부끄러운데요? <웃음> 나 아, 14분이니까 나 20분에 끌 거야 나 말했다 나 20분에 끈다 더했다고 짧다고? 지금 방송 시작하고 녹화 시간이 6시간 3 7분째데 짧다고 그러면은 꺼버린다 그만 짜봐 <웃음> 아 자는 것도 방송이지 그것도 방송이잖아 쉽지 않네 <웃음> 방송 끝나고 방송한 거 다시 보기 유튜브 올려야 돼서 렌더링 돌려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 얼른 니스 학원 갈 준비해야 되거든요 음 수업이 좀 시간 남아서 밥을 먹고 갈 거거든요 밥을 해드시나요? 다이어트 도시락입니다 다이어트 하시나요? 다이어트 항상 해요 항상 하고 이거는 좀 편해서 먹는 것도 있는데 운동해 놓고 먹기에 편해서 다이어트 도시락이 저한테 양이 맞아요 냉장고 되게 심플한데 제 위에는 약이랑 이거 팩이고요 여기는 간식들 부유거든요 나만큼 사놓고 이거 고기 이 소주는 리플 멤버들이 와서 사놓은 겁니다 <웃음> 이건 뭐죠? <웃음> 영희는 이제 제 간식 창고인데 다 선물 받은 거고 저를 살 찌우고 싶어하는 팬분들이 보내주셨답니다 펄 <웃음> 좋아한다고 했더니 팬분이 선물해줬어요 한 먹을 시간 일풀에 이사한 집 나가는 거 처음인데 내새 집이야 여기는 무슨 말이죠? 세탁기 있는 방. 아직 제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짐이 가득해요 그리고 저기는 옷방 근데 옷이 진짜 많아서 그냥 꽉차 있거든요? 그리고 최소의 동선을 생각한 화장실과 옷방 사이에 화장대 주로 생활하는 침실이랑 방송하는 곳. 밥을 진짜 천천히 먹거든요, 제가. 한 시간 동안 먹는데, 네, 오늘은 시간이 살짝 없어서 조금 빨리 먹을 거예요. 김치를 <놀릴> <놀릴> 치러 갑니다. 제가 테니스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완전 초보거든요 가면 아직 자세 연습밖에 안 해요 나중에 몇달 뒤엔 좀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재밌어요? 재밌어요. 학생 때나 체육시간에 이렇게 움직였지 잘안 움직이잖아요. 근데 이렇게 학원에서 잘 모르는 운동 배우면 움직이니까. 저는 이제 집으로 가서 2시에 친구들을 만나서 볼링을 치러 가거든요. 준비를 해야 합니다. 오늘은 하루 종일 움직여야 돼요. 저는 찍고 나와서 화장을 할 거예요. 평소에 약속 갈때 화장 안 하고 갔는데 오늘은 이거 옷 협찬 사진 찍어야 돼가지고 화장해야 됩니다. 토씩셔컬 <웃음> 주우기. 정했어. 아, 진짜. 블링장 왔어요. 친구 야. 안녕하세요 못 일어난 친구 짱짱 친구입니다 <웃음> 저 때문에 모든 <웃음> 촬영이 늦어졌습니다 반성하고 있겠습니다 <웃음> 3시야 그러면 우리 선물 내서 사진? 어, 찍어둬라 가자 <웃음> <웃음> 볼링 어떤 날이란다. 볼링하면서 마시는 음료수? 음료수 나쁘지 않아. 우리는 어떻게... 우리는. <웃음> 맞아 어둠 <웃음> <웃음> 부위 아, 깎어있는 아, 거 2개? 원래 저녁을 이때 드시나요? 저 원래 이때 혼자 있으면 하루에 한끼 밖에 안 먹어가지고 저녁이랄 게 없고 그냥 일일 일식인데 오늘은 운동도 했고 밖에 나왔으니까 진짜 고 응. 이미 저는 원래 술을 마시면은 항상 펌프를 하거든요 술을 마셨다는 양심의 가책 칼로리 소모. <웃음> 오 아우 <아유> 차가워. <웃음> Cheers. Cheers. 야 달다. 음, 아. 맛있네. 어. 괜찮네. 사실 똑같아. 그냥 야 시력 안 좋은 것같은데 잘 보이는 거지 <웃음> 우리 나 떠나고 갑시다 오케이 okay. 짠 so. <웃음> <웃음> 이제 슬슬 집으로 가겠습니다 저 발음이 꼬일 것 같으니까 말은 여기까지만 <웃음> <웃음> 저는 이제 집에 왔어요. 오늘 제가 방송도 하고 약속도 하고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방송과 약속을 병행한다는 모습을 살짝 보여드렸고요. 혹시 취했나요? <웃음> 조금, 조금, 조금. 카메라 못 보겠어. 화석 지우는 것까지찍고 멤버들 인권 없습니다. 지금은 11시 50분이에요. 전 지금 잠들고 4, 5시쯤에 다시 방송을 켜야 되기 때문에 얼른 잠이 들겠습니다. 안녕. 잘게.